아, 여기 계시 지금, 본님이 화장실 가실 때가 아닌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얼굴이 미공개상태시라서 봐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네. 아, 네네 네. 뭐뭘 네. 네. 네. 네. <목소리> 도대체 하시는 거예요? 응? 대 도서관 아세요? 아니까. 아니, 그러니까. 나중에 이름은 아는데뭘 콘텐츠를? 도서관이니까. 책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요. 응? 게임 콘텐츠. 게임 콘텐츠랑 <목소리> 네, 뭐 일상 같은 거 하시는. 네, 네, 네. 저기, 일자 안계시니 앉아 계신 분 아세요? 신모르세요 왜? 신님이라고 그럼 나를 왜 불렀어? 네? 아원 나를 왜 불렀어? 이게 숫자에 예하면제 주위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이쪽고 있었어요 제일 작다고 네네아네 데리가 네 앞으로 좀갈아니아니아 가야... 네 아니 오늘 주인공이 네 제가 제가 이거 저으 빼주실래요? 네서 직접 이게 또 지금 소님께서 직접 손버 직접 지 아, 늘어네요 멋지는거 뭐아아 좋습니다. 박명대아 네? 아까보다 이잘나오 같아요. 낌없이 대도님. 이렇게 대도님이 영업 비비를 공개하셨는데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네? 네. 네? 네. 네? 고맙습니다. 네. 네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 아, 자 오늘 또 특별한 손님 <웃음> 감사합니다. 저희 박주민 t v 에 나중에 한번나와 아, 네. 주 말씀, 주십시오 아, 나중에 말씀, 감사합니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가세요 네. 감니다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다 감사합니다. 니